야. 청구고 아침에 주셨어요 어? 청구. 음. 이거 그대그 기존 제 하나 오케이. 렇게 <웃음> <도도도도도도도도. 웃음> 오, 디디 <닉틱>, <웃음> 가운 입고 있면 점프인 거죠? 점프, 점프. 네. 가운입고 머리도 했고, 그러면 어차피 네. 이게 노말, 이게 밤이라는 걸 보여주는, 어쨌든 여기서 가운이 나와서, 나와서, 이렇게 밤이라는 걸 보여주는 샷이 있을 테고.